뭔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모험가 분들께서 기다려주신 신규 클래스 드라카니아가 마침내 검은 사막 모바일 하이델 연회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신규 클래스 드라카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기존 캐릭터만큼이나 드라카니아도 여러분의 흥미를 자극할 만한 이야기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레일러 영상에서 왜 드라카니아가 가디언, 즉 솔라리스와 대적하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둘의 사연은 오랜 세월을 거슬러 황금용 라버레스카가 용들의 왕으로 군림하던 시절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라버레스카는 동족의 심장을 먹어 강해진 폭군이었기에 다른 용들은 숨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숨어 살던 용들에게 망각의 마녀가 찾아옵니다. 마녀는 라버레스카로부터 태어났지만 인간을 사랑한 벌로 힘을 빼앗기고 말았는데요. 그로 인해 라브라이스카에게 복수하기 위해 용들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마녀는 자기 심장을 품으면 황금 용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생명이 태어날 것이라고 했고, 그중 검은 용 마크타난이 자기 눈동자 안에 마녀의 심장을 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크타난의 눈과 마녀의 심장을 지닌 드라카니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드라카니아는 폭군을 피해 숨어 살던 용들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러니 황금용 라브레스카의 화신인 솔라리스와는 숙적이 될 수밖에 없던 셈입니다. 잃어버린 용의 낙원을 되찾기 위한 드라카니아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드라카니아는 자신의 영린을 뽑아 만든 샤드를 이용해 주변 에너지를 끌어모으고 죽은 용들의 사념이 응집된 뼈로 만든 슬레이어를 통해 한방한 방이 강한 파괴력을 지닌 전투 능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온을 모아 자신을 강화하고 넓은 범위에 강력한 모으기 공격을 가합니다. 다른 클래스와는 다르게 드라카니아는 지속기술 이온 흡수를 이용하여 일정 시간 동안 자신의 능력치와 기술을 최대 2단계로 강화할 수 있는데요. 캐릭터 컨셉이 담겨있는 지속기술 패시브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드라카니아는 자신의 정신력을 소모하여 이온 집중 상태가 됩니다. 이온 집중 상태에서는 드라카니아 의능력치가 상승하고 일부 기술이 강화되는데요 여기서 한번더 정신력을 소모하여 2단계 강화인 이온화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온화 상태에서는 이온 집중 효과가 2배로 적용되며 모든 해로운 효과를 해제시킵니다 이온화를 자주 사용하는 것이 드라카니아의 주요 전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드라카니아의 대표 기술 몇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벼락불 장렬 기술입니다. 벼락불 장렬 기술은 슬레이어의 힘을 모아 적에게 참격을 날리는 기술로 중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요. 흐른 벼락불 파동 기술을 배우면 벼락불 장렬 기술 사용 후 전진 공격이 추가되어 적을 추격하며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크타난의 날개입니다. 마크타난의 날개는 빠른 속도로 적에게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정신력을 소모하여 이동거리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술 사용 중 마크탄안의 분노, 푸른 맹습을 연계시 적과의 거리가 가까울 때 공격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참격 기술입니다. 대참격 기술은 강력한 모으기 기술로 드라카니아의 무기인 슬레이어의 힘을 집중하여 피해량을 증가시키는 기술인데요. 모으는 도중 받는 피해량이 감소하고 모으기를 완료했을 때 적에게 한 번의 강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원화 상태에서 대참격 기술을 끝까지 모아 사용할 경우 대참격 기술의 전망가들을 관통하는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신규 클래스 드라카니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드라카니아와 함께 7월 모험가님의 여름밤을 즐겨주시길 바라며 저희는 더욱 멋진 모험을 선사해드릴 수 있는 검은사막 모바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칼란